4 0분이라도 7시 15분 타는 사람보다 는 <웃음> 아 o n t eat 3 t I w look at it. i u m s m not e I'm o t s u I'm 고 o t s u r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